맛있는 닭날개 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날개 준비해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 청주나 뭐 더덕주, 소주 같은 주류로 어, 잡내를 좀 제거해주시고, 대파하고 이제 양파를 준비해주시는데요. 어, 저는 파기름을 내는 걸로 좋아해서, 대파는 그냥 쫑쫑쫑 썰어주시고, 양파는 마찬가지로, 예, 잘게 다져주시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어요. <웃음> 그런 다음,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가열된 식용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양파와 대파를 넣고, 달달달달 볶아서 대파 기름을 내주세요. 기름이 살짝 이제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간장, 그리고 마늘, 그리고 후춧가루, 물엿, 설탕을 같이 넣어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간장만 보고 졸이기 때문에 좀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한반컵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제 휘휘 젖어서 살짝 졸여준 다음 청주에 담가 놨던 닭을 넣고 날개를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익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 닭날개가 익을 때까지는 뚜껑 덮고 익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 어느 정도 센 불에 익힌 다음에 뚜껑을 연 다음 약한 불로 졸이듯이 그렇게 해서 졸여주세요 어느 정도 졸였으면 같이 드실 수 있는 과일와 함께 이렇게 세팅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영상을 다 찍긴 찍었는데 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잘 찍고 더 잘하고 어, 녹음도 잘할수 있을까 걱정 걱정 하다가 일단은 한번 저질러 봤어요. <웃음> 잘 됐나 모르겠어요. 봐주시는 분들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괜찮나요? 맛있어 보여요? 다음 요리는 어떤 요리가 될지 만들어질지 기대되는데 일단 오늘은 닭날개 조림으로 끝